무조건 숨을 빼야되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의 양에 따라서 성대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밤이 깊어가 하루종일에서 꾹 눌러 잠다 안녕하세요 오픈 더 보컬입니다 오늘은 음색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좋은 사람을 음색깡패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한 소절만 이렇게 탁 불렀는데도 너무 좋은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테크닉이든 뭐 발성이든 감정이든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음색만 내가 한번 표현했을 뿐인데 너무 좋은거죠 노래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뭐 호불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가수는 뭐 단연 김범수가 음색깡패인 것같고요 여자 가수 중에서는 거미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뭐이 정도로 둘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밖에도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한 소절만 노래를 탁 불렀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노래가 너무 좋은 그런 음색 깡패가 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색이 좋아지려면 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음색이 좋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노래를 부르실 때 되게 로보트 같아 요 딱딱한거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면 밤이 깊어가 이런식으로 노래를 부르는거예요 노래라는거는 리듬도 있어야 되고 그 리듬 안에서 음정도 표현해야 되고 또 음정도 표현하다 보면 톤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시는거예요 밤이 깊어 어, 가.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컬의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세요 만약에 이렇게 노래를 로보트처럼 부르시는데 날숨을 좀 섞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날숨을 섞어야 되죠?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발성법을 배우기 전에 소리에 대한 개념부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리라는 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파미키퍼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소리를.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파미키퍼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거는 좀 너무나도 감각적인 말이니까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따라해 보실게요와와와 와. 와. 그럼 소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단단하죠 그렇죠 단단하면서 조금 안좋게 말하면 딱딱하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와와와자 와. 근데 이걸 숨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한번 소리를 이동해 보실게요 자, 자음을 이응에서 희응으로 바꿔 보실게요 화화화화 화, 화. 자, 이때 저처럼 손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음성은 너무나도 다분히도 감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행위를 곁들여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음성보다는 행위가 있는 음성이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치면서 웃으면 엔돌핀이 더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행위를 곁들여 주면 훨씬 더 좋은 음성 나올 수 있다 화화화 화, 화. 그럼 안에서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음색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음색은 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숨으로 무조건 숨을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의 양에 따라서 성대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음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 라는 발성보다는 화라는 발성을 지향하시는 게 좋다 밤이 깊어가 보다 화화화 화, 화. 밤이 깊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밤이 가 아니라 밤이 화 밤이 깊어가 하루종일에서 꾹꾹 눌러 참다 이해가시죠? 안에서 밖으로 이때 숨에 의해서 소리를 안에서 밖으로 발생하는 것이 좋다 자음을 희음으로 바꾼 이유는 희음자음이 날숨에 좀더 관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잠을 이응보다. 키잉으로 바꿔서 연습하는 것이 피드백을 느끼기에 좋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음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만약에 연습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있거나 피드백 받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이버 카페가 저희 오픈도 보컬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셔서 누구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도움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카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색 만드는 연습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꾸준히 해보시고요 더 응용하실. 동료아시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통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